아싸... 어? 너살좀 빠졌어? 빠졌겠지? 3일째 풀떼기만 먹음. 야, 금손실 그 개워바야 그래도 라인 좀 나오는 것 같지 않아? 나는? 음. 아 풀떼기... 야! 너 노른자 안 먹지? 나 먹는다. 그걸 뺏어 먹고 싶냐? 아 언니 어? 나 요즘 얼굴이 너무 처지는 거 같아 팔뚝살도 그렇고 야, 너 그거 굶어서 빼서 그래 어쩌라고, 운동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데 너 그럼 계속 지금 이렇게 처지게 살 거야? 지금 네눈이랑이 네 팔자 주름이랑 어떡할 거야? 아, 진짜 미쳤냐? 으으으으 이. 이 진짜. 야. 너 그거 알아? 응, 알아. 처진 뱃살은 운동으로 빼면 되지만 처진 얼굴은 답 없다. <웃음> 뒤질래, 진짜? 아. 왜 저래? 발림성이 아주 그냥... 어머, 벌써 탄력이 이렇게? 어머 왜 저래? 하트존이 아주 그냥 턱선에 딱 맞는 것 같아. 이것만 계속하면 누구랑 다르게 쳐질 일은 없겠어. 그 누구가 나냐? 야, 이거 해봐. 싫어. 티비 아, 안 보여. 야! 지금 언니가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자꾸 둘리처럼 굴래? 둘리? 요리 보고 아 알겠어. 뭔데 그래 뭔데. 니네 처진 얼굴을 구원해줄 앰플이야. 누워봐. 아, 뭔데 뭔데. <웃음> 왔고 싫라냐뭐쥐는아 아, 아, 빨리 해봐. 모임? 아. 이게 콜라겐이 잔뜩 들어서 탄력이 아주 효과가 직방이래 콜라겐? 어. 오. 이거 프랑스 비건 인증도 받았어. 너 피부 예민하잖아. 어 비건 요즘 핫하잖아. 응. 근데 일부러 진짜 좀 세게 한것 같은데. 아니 아니야. 나힘 하나도 안 주고 있어. 살살도 안력 대박이지 않냐? 응. 어. 야. 아 잠깐. 잠깐만. 힘 하나도 안 주긴. 다치고 있어. 이씨. 응? 어? 어? 뭐야? 뭐야 뭐야? 헉! 어내 턱선에. 언니, 이거 놔 줘. 이거 내 거야. 아, 그냥 줘. 언니 돈 많잖아 또 사. 어? 아, 네가서 V 콜라겐 하트핏 앰플.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내 이거 놔 줘. 아 싫어.